아니 한 2,300만 원 해가지고 한 달에 뭐 관리비 정도 벌수 있다고 했잖아요 적, 적, 그럼 열심히 하면 많이 벌고요 그렇죠 그러니까, 열심히 <웃음> 할때 관리비 정도면 한 1,2년만 해도 그냥 동전해주면 한다는 거잖아 한 1년만 해도 하긴 하는데 할까요?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, 힘들어요. 네. 음. 재미로한번 듣지 않을까요? 일단 요 철회를 재밌었어요 세탁기랑 막 관리하는 거에 투자도 좀 많이 하네아 근데 어떤 친구들은 <웃음> 세탁하기 귀찮아서 그냥 세탁 많막힌요빨래받고 그리고 어떤 장기투숙하는 분들은 세탁기 막 이용하고 싶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. 네. 근데 우리가 하는 세탁기를 이용하려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, 내가. 음. 그래서 음. 여기다가 세탁기를 넣어야 되나. 그그 <웃음> <웃음> 그 애기들 조그만 세탁기 있잖아 벽걸 세탁기. 네. 그런 거를 설치를 할까 막 이런 고민도 사실 했었어요. 할 수는 있겠다. 할 수는 네. 있는데 그럼 또 비용이 들어 갖고. 네. 그래 네. 여행하면서 며칠 이제 길게 여행하다 보면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. 중간중간에 세탁기가 꼭 있는 그 집을 룸을 어, 집을 선택을 하죠. 옵션이 뭐뭐 있는지 다써 있거든요. 어. 음. 세탁기 옵션은 없는 걸로 하셨어요? 아니, 있는 거. 걸... <웃음> <웃음> 저는 있는 걸로 했어요. 세탁기 있는 걸로 다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낚이실 수도 있잖아. 아, 그럴 수도 있죠. <웃음> 네. 막상 쓰려고 보니까 막 불편해. 네. 어, 쓸 수는 있죠. 불편해서 그렇지. 또 하나 궁금한 거. 이게 만약에 세탁기가 있대, 근데 음. 뭐 호텔 같은 경우는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잖아요. 이거 정말 해요, 뭐 대요, 뭐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좀 어렵죠. 어, 아주 자유로워요. 자유로워요. 자유로워요? 네, 음. 어 메시지를 주고받아요. 아. 문자 같이 음. 이 안에서 할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네. 얘가 또 핸드폰이랑 연동이 돼요. 메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다른 얘긴데 음. 일스님 이렇게 해놓고서 이거 놀리는건 이것도 아깝다 여기 뭐 누가 자요? 뭐, <웃음> 안, 근데 안 애들은 자요 애들은 여름에 더우니까 에어컨 켜고 서 자기도 하고 음. 요즘에 며칠 자려고 그래서 안돼 안돼 내일모레 촬영했어 안돼 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왜냐면 다 세팅해놨는데 애들도 <웃음> 자면은 다 네, 구겨지고 네. 하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호스트랑 같이 주고 받았던 메시지가 있는 곳이에요 아 이분 정말 대단했어요 너무 너무 메시지를 네. 너무 너무 친절하게. 네, 제마. 네, 저, 제마. 제 이름이에요. 저게. 제마, 네. 음. 스페인 사람이고요. 음. 여기 세비야에 갔을 때인데 정말 메시지를 이렇게. 음. 음. 아 이게 지금 두 분이서 네. 네. 네. 주, 주고. 네, 둘이서 주고받은 이야기들이에요. 우와, 진짜 음. 와 진짜 이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. 너무 너무 친절하게, 너무 너무 세세하게 계속 연락을 하더라고요. 음. 나는 영어도 잘못 하는데. 아니, <웃음> 영어 되게 잘하시는구만. 보이는데. 아, 계속! 아, 짧게, 나, 물어보고 싶구나. 어, 짧게! 그리고 저도 이게 너무 외국인 손님이 오면 너무 힘든데, 다행히 앱이 너무 좋아요, 요즘에는. 음. 거기서 이제 한글로 쓴 다음에 이렇게 번역 딱 하면 대강 보면은 괜찮잖아요. 그럼 그걸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는 거예요. 음. 아, 번역 앱을 써서. 번역 앱을 써서. 아, 와가지고 힘든 건 없어요? 외국인이 와가지고 말로 할땐던 들잖아. 말을 차라리 나쪽이 더 힘든지 다디 뱅키지 몸이 있으니까 좀 나은데 하고 싶다 네 근데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집에서 하려면은 남편이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음. 집안일이 배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. 음. 이게 또 평가를 할때 뭔가 음 가격 대비 음 괜찮다 음 못하다 이런 평가들이 또 있어요. 별 항목별로 네. 한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. 네 항목별로. 보통 게스트 입장에서 별을 한 개, 두개 이렇게 안 줘요. 웬만해서는 사람이 뭔가를 선택을 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만족을 하고 싶잖아요.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선택을 했어라고 별한개 주는 사람들은 거의 못 봤고요. 마음에 안 들면 네개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네개 반은 돼야 된다는 거지. <웃음> 최저를 뭐? 4개로 잡고 아니 마음에 안 들면 4개 해줘? 그래서... 나 마음에 안 들면 4개 음... 아니면 아예 리뷰를 안 하던가 음... 어, 이거 안 리뷰를 들어간... 하면 뭐 좋은 거 있어요? 리뷰를 보통 안 하잖아요 게스트 점수가 올라가요 게스트가 후기가 많이 써주는 게스트는 음... 호스트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음... 신뢰할 수가 있거든요 음... 그러면... 딱 떠요 이 사람이 후기가 몇개 있다 몇개 썼다 이게 음... 그래서 그런 게스트면 은 거절하지 않고 받겠죠 음, 음. 거절도 할수 있구나 네 거절도 할수 있어요 거절한 적 있어요? 거절한 적 없어요 <웃음> 거절이라고 몰라요 주로 여자들이 오죠 여자들이 많이 오고요 남자는 오면 혼자 음. 우리 집은 딱 나눠졌어요 공연, 음. 한국인 여자친구가 있는 외국인이 혼자 오는 경우도 많고요 친척이 있는 외국에 사는 음. 교포 들 있고 또 하나는 이 가락시장에 무슨 회사들이 많아요. 지방에서 여기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. 음, 공연이 제일 많아요? 예, 예 제일 많은 편이에요. 한이 분의 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저렴하게 호텔 퀄리티로 방을, 방을, 꾸미는, 방을 꾸미는 방법. 방법. 네. 네, 사실 저는 중소기업 제품들이 있는 가구 거리 그런 데 가서. 매트리스 막 누워봤어요. 그리고 제, 저는 이 집에 이사 오면서 에어비앤비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아이들 침대도 필요하고 해서 그거 애들, 아이들 침대를 우선을 사봤어요. 네, 아이들 침대를 사서 자보니까 꿀잠이더라고요. 그래서 맞춤으로 해서 저 매트리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디자인을 골랐죠.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호텔 친구로 검색을 해서 호텔에서 사용하는 뭐, 뭐 60수, 80수 뭐 이런 게 있어요, 면그그잘 그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대요 예. 그래서 조금 좋은 걸로, 비싸도 조금 좋은 걸로 이렇게 피부에 닿아야 되니까 그런 걸로 위주로 해서 구입을 했고요 루키님 음 아까 저기 누워봤잖아요, 안 했어요? 잘 어? 완전 음. 푹신푹신했어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푹신만 하면 안 돼요, 약간 타, 타, 탄력이 타, 있어야 타, 돼 상악하다 <웃음> <같은. 웃음> <웃음> 근데 저거 뭐 다른 게 있다면서요. 예, 네, 저거는 지금 처음 산 걸로 좀 비싼 걸 했어요. 근데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아, 바꿔줘야 되잖아 시트를. 예, 네, 그래서 한달더 네. 샀는데 걔는 조금 싸더라고요. 근데 뭐 재질은 비슷해 보여서 샀더니 역시나 피부에 닿는 그 느낌이 아, 좋은 그, 비싼 거. 게 조금 좋더라고요. 사각거리고 구김도 덜 가고 각이 딱 잡혀야 되잖아요 호텔처럼. 인터넷으로 사셨구나. 네. 그리고 뭐 인테리어 같은 거는. 뭐. 네, 앨리스님의 머릿속? 음. <웃음> 별거 없어요 인테리어는 뭐 도배하고 여기 이사 오신지 얼마 안됐구나 2년! 네. 이번에 처음 재산세 됐어요 <웃음> 어저께 제가 계약 때문에 음. 부동산 갔는데 음. 그 부동산의 언니가 친한 언니예요 원래부터 음. 알던 언니가 부동산을 한 거였어요 그래 김에 그 근처에 하나 또 다른 언니를 부른 거야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언니가 그 근처로 이사 온 거예요 또 재산지 얼마 나왔니 어쩌쩌고 막 이래요 알고 봤더니 그 언니가 6, 5월 30일 날 이사를 온 거야 이이에집 사서 5월 30일날 이사를 왔고 기존 집은 6월 7일날 판 거야. <웃음> 오 언니 <웃음> 물어보지. 아 부동산에서 얘기를안 해줬어. <웃음> 그래서 그 두, 개, 빨리 두 개를 하니까. 다 도유설수 <웃음> 내놓고 <내버려 웃음> 된 거예요. <거야. 웃음> 아, 또어떡해 아니 무슨 5월 30일날 이사를 왔어. 근데 그거모르는 사람 많아요. 그 전에 제 방송할 때뭐 어... 뭐, 신혼하고 같이 살았어요. 같이 살지는 않았어 옆에 그 살다가 옆에 온 거예요. 네네. 계속 거기 살다가 여기 온 거예요. 네. 네. 네. 10년 살다가. <웃음> <웃음> 집이 예뻐요 사실 막낡아가지고막비가 10년 살다가. 10년 살다가. 10년 살다가. 10년 살다가. 10년 살다가. 10년 살다가. 10년 살다고1 0